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 공간입니다 오늘은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기 어려운 이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그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면 다 부자가 될 텐데 한결같이 무릎에서 사지 못하고 어깨에서 사고 무릎에서 파는 반대 행동을 하는 그 원인이 뭔가 인간이 원시적부터 무리지어 사는 자연 그 목숨 보존 본능 적으로 사자 호랑이들로부터 목숨을 구하려면 무리를 지어서 그래도 살아야 어느 정도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홀로 나가다가 맹수를 만나면 바로 그목숨을 잃게 되니까 무리짓는 본능이 유전자에 완전히 이렇게 식재가 되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본능적인 것이 얼마나 그 무서운 그런 힘을 발휘하는지 과거에 그 뻐꾸기 그 둥지 다른 그새 둥지에다가 낳고 번식하는 그 과정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만큼 본능이 유전자에 식게된 것은 상당히 그 무서운 그런 그 본능의 힘이 있다. 그 사나운 맹수가 이제 주변에서 다 사라졌지만 본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이 슈퍼리치를 원하지만 원시적 본능에, 무리 짓는 본능에 충실함으로 성공하지 못한다.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95%는 그대로 원시적 본능에 의해서 무리짓는 본능에 의해서 다수가 움직이는 대로 오르면 한참 오른 상태에서 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 대해서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본능에 의해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꼭지에 사고 바닥에 팔기를 반복하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투자금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인, 본능적인 그 태도다.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는 거다. 그 이제 뭐, 야밤에, 그림에도 나왔지만, 야밤에 야식 먹고 싶고, 또 붉은 면을 혼술하고 싶고, 그런 것이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자연스러운 그 본능에, 본능에 의해서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려면 항상 소수의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.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. 존 태블턴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